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팔쟁이의 치피 세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피 세팅은 치명타 피해 증가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딜을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PVP보단 PV에서 유리한 세팅이에요. 몬스터의 방어도가 유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방어도를 깎아서 상승하는 기대값보단 치명타 피해로 인한 딜량 상승이 더 높아요. 따라서 사냥으로 장비의 성장을 위한 단계이거나 PV 컨텐츠를 주로 즐기는 유저에게 적합한 세팅이며 핵심적으로 챙겨야 하는 옵션은 치명타율과 치명타피해 증가 옵션이에요. 예시로 설명할 장비는 고대 장비 세트이며 옵션의 종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민첩이 2,073이며 치명타율이 92.9%이고 치명타 피해 증가율이 396.5%예요. 치명타율은 말 그대로 치명타로 적중될 확률을 의미하며 치명타 피해 증가는 최대 450%까지 적용되고 적중된 치명타의 데미지 배율을 뜻해요. 역시 가장 처음에 이야기해야 할 장비는 활이며 옵션으로 민첩, 원거리 치명타율, 원거리 치명타 PAU를 사용해야 하고 초승돌은 붉은 초승돌에 원거리 치명타 PAU를 넣어야 해요. 그리고 보름돌의 경우에는 원거리 기술 PAU 2% 증가를 사용하여 추가해주는 것이 좋으며 해당 보름돌은 원대륙에서 얻을 수 있는 잡동사니를 사용하면 습득할 수 있어요. 팔쟁이는 근접무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종류나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꼭 한손무기로 쌍수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유는 쌍수를 착용하게 되면 고유옵션으로 추가 공격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상황에 따라 사용할 방패 하나 정도는 서브 장비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아요. 근접무기의 옵션과 초승돌은 팔과 동일하게 사용하며 둔기를 오른손 무기에 사용하게 되면 치유력이 상승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악기의 옵션은 민첩, 원거리 공격력, 이동속도이며 보름돌은 악세와 악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추적 달그림자로 제작을 통해 만들 수 있고, 물리방어도와 마법 방어도로 두 종류가 있어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류로 사용하여 추가해주면 되며, 근딜에게 원콤으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방어도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쥐똥만큼 오르기 때문에 생존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초승돌은 노란색의 공격속도 증가를 사용하며 가끔 가다가 붉은색 초승돌인 원거리 공격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격속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투구의 옵션은 민첩 치명타 저항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며 나머지 하나는 취향에 따라 최대 생명력 혹은 받는 피해 감소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최대 생명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유형의 공격을 받더라도 피통이 커지면 실피라도 생존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초승돌은 노란색의 원거리 치명률을 사용하며, 머리전숙 초승돌을 사용하여 탱키함을 더 챙기고자 한다면, 치피 세팅보단 방무 세팅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보름돌은 일반적으로 은신 감지 거리 증가를 사용하지만 은신한 근들이 달려드는 거리를 생각해봤을 때큰 효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민첩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인은 민첩과 치명타 저항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며 초승돌은 초록색의 치명타 저항을 사용해요. 그리고 보름돌은 받는 피해 3% 감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보름돌은 원대륙에서 잡동사니를 열다 보면 습득할 수 있어요. 벨트의 옵션은 민첩, 베임 피의 저항, 이동속도를 사용하며, 초승돌은 빛의 화살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분홍 초승돌을 사용해요. 빛의 화살은 조준사격을 활성화하면 세발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팔쟁이의 기본 콤보가 빛빛빛 충이기 때문에 다른 초승돌을 넣는 것보단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보름돌은 민첩을 사용하며 해당 보름돌은 황홀한 노란빛달의 편린이라는 아이템으로 경매장에서 개당 800골드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요. 토시는 벨트와 동일한 옵션으로 사용하며 초승돌의 경우는 보라색을 이용해요. 보라초승돌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별하늘을 사용하여 상태 이상의 지속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분홍초승돌과 보라초승돌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업로드해둔 것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장갑의 경우에는 민첩과 치명타 저항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며 초승돌은 장비효과로 적중도를 챙기지 않기 때문에 초록초승돌의 적중도를 사용해요. 그리고 보름돌은 원대륙의 잡동사니에서 습득할 수 있는 치명타 피해율 12% 증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모든 부위의 장비에 사용하는 보름돌 중 장갑의 보름돌이 딜량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망토는 착용효과가 이동속도 증가와 공격속도 증가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이동속도를 많이 착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민첩, 체력, 원거리 치명타 PAU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치명타 저항 적중도, 물리방어도 무시 중 원하는 옵션으로 넣으면 돼요. 보름돌은 공격시에 민첩과 공격력이 상승하는 견고한 바람의 달그림자를 사용해주며 해당 아이템은 연금을 통해 제작할 수 있고, 경매장으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인은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옵션인 민첩과 치명타 저항을 챙겨야 하며 초록 초승돌에 대인 피해 저항을 넣어야 해요. 보름돌은 잡동사니를 열어서 습득할 수 있는 대인 피해 저항을 사용하면 돼요. 신발의 옵션은 하이와 마찬가지이며, 초승돌은 치명타 저항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보름돌은 대인 피해 저항을 사용하며, 일부 유저들은 이동속도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치명타 율을 챙기기 위해 머리 전숙을 못 넣었기 때문에 대인 피해 저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속옷의 옵션은 세종류에 받는 피해 감소와 치명타율 그리고 원거리 기술 피해율을 이용하며 일부 유저들은 모든 옵션을 공격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방어에 대한 옵션의 수치가 공격에 대한 옵션의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세종류에 받는 피해 감소를 꼭 챙긴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현미못은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율, 기술 피해율, 원거리 공격력, 받는 피해 감소를 챙겨주는 것이 좋으며 보름돌은 신과 영웅의 권는 인옥을 사용하여 피격 심하다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중첩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목걸이의 경우에는 저반 목걸이와 황평 목걸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며 딜적인 면에서는 저반 목걸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개인적으로 종이처럼 찍히는 경우가 많아서 황목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귀걸이는 노르웨트를 이용하며 민첩과 받는 피해 감소를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며 나머지 옵션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넣어주면 돼요. 노르 장비를 습득하는 방법은 노르웨트 무한대전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반지의 한쪽은 노르반지를 이용하며, 민첩, 원거리 기술 피해율, 방어도 무시 옵션을 사용하는게 좋아요. 몬스터들도 유저들보다 낮지만 물리 방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피 세팅이더라도 일부 장비에서는 방어도 무시를 챙겨두면 사냥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장비는 퀘스트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라마 반지를 이용하며, 방어도 무시받는 피해 감소, 원거리 기술 피해를 사용해요. 반지 퀘스트를 전부 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르반지를 쌍으로 착용하고 있다가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장비를 세팅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장비를 착용하는가 혹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크게 변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할딜은 무조건 가죽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이유는 세트효과로 인해 사거리가 3m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탱탱한 할딜이 하고 싶어서 판금과 방패를 사용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럴거면 그냥 탱커를 하는게 좋아요. 근데 왠지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서부 장비로 판금 활기를 해보고 후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